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현재 미분양 아파트나 아파트 가격, 저렴하게살수 있는 기회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많은 문자나 전화가 오시는데 현재 문자나 전화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 일단 뭐 저번에 영상 올려드리는 것처럼 빨리 진행이 될수 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많은 데이터들도 있고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들도 참 많은데요. 인구 유입을 한 번씩 보게 되면 조금 아이너리한 게뭐 저는 예전부터 쭉 봤지만 은 대구 경북에서 2만4천이 들어오고 마찬가지 대구에서 경북으로 또 2만6천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보면 경기와 서울 쪽에는 많은 유입 인구가 없고 많이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7,600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5,600이 유입이 되고 마찬가지 경남에도 보면 은 인구가 4,000 정도 해서 빠져나가고 다시 경남에서 5,000 정도 유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기찌게 예전에는 경기와 서울 쪽에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빠져나가면서 유입이 되고 사실 아파트 투기 세력이라 볼수 있는 그런 유동인구 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북 경남에서 엄청난 유동인구들이 왔다갔다 그립니다 물론 지금 대구와 경북에 어마어마한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유입인구 빠져나가는 인구와 유입되는 인구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굳이 뭐 얘기 안해도 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단 한개로만 판단을 하시지 말고 예전부터 올려놓은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예전의 인구 유입이라든지 아파트 가격 변화 동향이라든지 보게 되면 굳이 뭐 얘기를 안 해도 지금 나름대로 경북과 대구 쪽에 많은 유동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을수 있는데요. 아무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항상 전화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사실 예전 영상을 좀참고로안 하신 것 같은데 예전 영상을 좀참고로 하시게 되면 현재의 아파트 동향, 물론 얼마나 빨리 미분양이 발생돼서 할인을 할지 안 할지도 느낌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을 보여주다시피 수성구 마찬가지 2021년 1월부터 현재 5월까지 실제 순위를 보게 되면 두산2비가가 뭐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보다시피 거래는 단한 건도 없이 전세 거래만 9억 4 5 0 0에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금액이 높은 순으로 나오다 보니까 1위가 두산2부 57평에 48층 전세 거래 한계가 되었다. 마찬가지 2위 수승동일 하이빌 15 마찬가지 매매 거래는 없습니다. 없고 3월달에 5억 7천. 15억의 아파트가 5억 7천에 전세가 거래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3위, 송성 SK 리더뷰 15억 3천, 기존 거래는 단한 건도 없었고 3월 달에 8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보다시피 평수와 청수는 5 4평에1 7층이 8억의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창원, 마찬가지의 지도는 실질적으로 뭐 참고를 하셨고, 셔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네이버 아니면 다음 지도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매매된 건 4유로에서 14억 5천이지만 실질적으로 매매건은 한건 5억 9천의 거래가 4월달에 한 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수는 44평에 7천 그리고 전세 금액은 4억 4천 5백에 두 건이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내리면 어느 정도 공수와 매매 금액은 나오고요. 거래가 된 것이 전세냐, 아니면 매매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1월 달에 10억, 3월 달에 8억 9천, 4월 달에 9억 9천, 84 타입으로 해서 거래가 되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최고의 이제 금액으로 나오는 금액이 54평에 17층이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웅전 매션 마찬가지. 전세 최고가액이 44평 7,024,5천이었는데 거래는 1억 3천, 한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평소는 84평에 10억 3천으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44평과는 또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액이다, 실제 거래된 금액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 2억 5천에도 한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보기 좋은 어플의 자료보다는 뭐 더욱더 확인을 자세히 해보고 싶다면 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시거나 아니면 은 국토부 실거래 자료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 나오는 어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아파트 동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서 거래가 된 사실에 대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고요. 6위 범어 센트럴 빌리지 마찬가지 13억 7천 32평 14천 6위에 거래되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거래 그래프는 사실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다 하는 게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매매 거래는 없었고요. 전세 거래 한 건이 있었다. 전세 거래는 마찬가지 기존의 4월달 2월달. 에서 전세가 거래가 되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센트레질 같은 경우는 실제 보면은 2월 달에 입주가 되는 걸로 거래가 되었는 걸로 13억 7천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세 오억 7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 같은 경우 마찬가지 2월 13일날 거래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한 사이트만 확인을 할 이런, 없고요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은, 다양한 사이트를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 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리, 태왕, 유성, 하이비. 마찬가지, 1월 달에 1 3호 5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는 보게 되면은, 뭐, 18년 5월 이후에 거래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만은, 실제 거래는 21년, 음, 전세 5 여기는 또 얼추 맞네요 이게 맞았다, 안 맞았다가, 이게 좀 틀립니다. 감안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동향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머 SK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월에서 5월 동안 여기 보시면 1월에 그런 4평짜리가 13억 3천 거래가 되었고, 여기 다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어, 지금 90, 뭐 9억 4천, 이거는 19년도 거니까 잘라서 본다면은 22년 4월 달에 11억 5천, 한 건이 또 거래가 되었고 전세는 5억 5천 거래가 되었다 마찬가지 22년 2월 1월 전세 거래와 매매 거래 22년 1월달에 13억 22년 7월 9월달에 보면 11억 5천 타입은 84 차이만 봐도 약 2억이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런 전체적인 동양을 보게 되면은 84A 똑같은 B와 A와 BC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은 이런 두 평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그래프를 보더라도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부 버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브인 버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프가 일반적인 거래의 뭐 예쁜 그래프는 아닙니다. 그런데 22년 1월달 13억 2천의 거래가 한건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거래는 없습니다. 전세 거래는 거의 반가격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보무효성, 햄튼, 플레이스. 마찬가지 그래프가 급상승을 하는 그런 그래프에 뭐 일반적인 꾸준히 상승하거나 그렇지 않은 그래프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13억 2천에 지금 뭐 전세만 한 건이 거래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1월 달에 13억 2천에 거래가 된 거래 금액 외에는 현재 거래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해성하밀트 마찬가지 12억 6천 마찬가지 거래는 12억 6천8백에 2월 달에 한 건이 거래가 되고 그이후는 거래가 되지 않았다. 12위 버머 센터를 부르죠. 11억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급상승했다가 그 파락을 했다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거래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은 3월 2월에 달 12억 6,800이 한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나머지로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머, 메르디아 마찬가지 일반적인 거래처럼 잘 올라가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21년 1월달에 한 건이 거래가 10억 8천에 되고 그리고 그 이후는 전세 84, 뭐6 0 6억 그리고 84A의 전세가 4억 9천까지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해도 거래 자체가 워낙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 거래 금액으로 보게 되면 2월달에 마찬가지 10억 3천 마찬가지 3월 달에 11억 직 거래 라고 거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32평이 가장 많습니다 32평 3평 그리고 실질 그 외에는 거래 자체가 없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외에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내리 가더라도 큰 거래는 없습니다 큰 거래는 없고 뭐 버뮤어 뭐 월드메르디앙 뭐 웨스트 카운티 같은 경우는 아예 거래 자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클로 수성구 최저가의 순위를 한번 본다면은 수성하이츠 8평 이런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기준입니다. 보통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를 지으면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같이 짓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보마의 워시 14평 이렇게 나오다시피 아파트 오피스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저가의 금액도 아파트들도 실질적으로 뭐 일반적인 거래는 어느 정도 예전에는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22년도에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월달에 1억 1400 그리고 봉화 이 워시 마찬가지 1 4평 10청. 거래되는 금액을 보게 되면은 1억 5백 9천 8백 1억. 그리고 최저가의 금액들은 오르지도 않았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수성영남 마찬가지 보게 되면 부착스럽게 올라갔는데 그 파락을 했는 사례들이 나오죠. 나오고 매매가는 2022년 3월 달 9,900, 2월 달은 1억 3,000, 그리고 기존에는 1억 3,000까지도 올라갔었던 오피스텔형 아파트 같은데 그냥 오피스텔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 2평에 거의 거래 금액이 9천까지도 떨어졌는데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하락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무풀비스에 마찬가지도 뭐 거래가 뭐 지그자 엉망이죠. 엉망이고 21년 10월달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다. 그리고 시즌 우바하의1억 3천 17평. 마찬가지 거래 금액을 보게 되면 2월달에 2억 4천, 3월달에는 2억 8천, 84. 청수에 따라 약간씩 틀린데 가격대는 다시 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변동률이 급하락 급상승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급하락 급상승 뭐 일단 현재 일반적인 꾸준히 상승 효과보다는 어느 그 정도 시점에서 급하락을 한번 하거나 다시 급상승을 하거나 급하락을 하거나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의 거래 금액하고는 뭐 지금 현재 많은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거의 준추전국 시대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우방 미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은전세 2억 500에 매매는 뭐 2월 달에 3억 4천 5 0 이후에 거래는 없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고가 최저가로 해서 대구 수정구를 한번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이런 어플, 뭐 다양한 어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내 아파트의 전체적인 동향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지금은 내 금액이 얼마가 떨어졌다. 이런 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정도로 하지 어, 거래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뭐 아파트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내리는 것만 확인을 하고 속만 쓰리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거래 되는 아파트들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뭐 투자 투기를 위해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아니면 어차피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시고 아파트는 계속해서 내리간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투자를 했거나 투기를 했거나 아파트를 또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가격대가 다시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5년 뒤에, 10년 뒤에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구가 단한 번도 이 정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공급을 한 적은 한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갖다 대더라도 정확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8년, 9년도는 예전에 가장 근접했던 시절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때도 미분양은 만 세대가 넘었고 공급 물량 마찬가지 그래 많지 않았습니다. 3만에서 4만 세대 정도뿐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IMF 시절을 또 갖다 댄다면은 마찬가지 그때 경기와 지금 경기 그리고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마찬가지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단지 지금 우리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 시기다. 금매물로 나오거나 아니면 대부분 신축 아파트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가장 저렴할 수 있는 나와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시기다. 오래 정도만 아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건 어떤 누구도 다 내용은 비슷할 것 같고요. 2008년에 도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어떤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정도의 얘기지 어떤 누구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노무현 정권의 머리가 똑똑했던 국토부의 장관들 마찬가지 그 이하의 실무자들도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앉아서 데이터만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5년 인기가 아니라 다시 5년 더 플러스해서 10년 인기를 맞았다면은, 야, 이제 우리가 내놓은 정책이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지금 파트가 급락한다. 대한민국 말은 갖다 대면 갖다 대는 대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다 갖다 붙이냐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한다는 본인들이 직접 공부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다음에는 뭐 서구든, 달서구든, 마찬가지 남구든,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